다른 걸 하나 달라고 할때언어더를 쓰고 네. 만약에 네. 어세 개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나왔데 나머지가 하나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언어더를 쓰고 그래서 원언어더 아더 이렇게 쓰이고요. 네네. 네. 어 여기 만약에 더가 붙는 경우는 네. 나머지라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쓰여요. 네. 그래서 더랑 원이면 아 더가 붙으면 나머지란 말이 붙습니다. 네. 또원 그러면 더원 the other the other 이런 표현들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 더, 더,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네. 아덜은 특이한 게, 아덜이랑 아덜스랑은 달라요. 아, 네. <웃음> 맞나? 에, 달라, 달라요. 왜냐면, 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건강한 영소 구독자 여러분.